임무를 <웃음> 수취해 도망치지 않았으니 상을 주지 살짝 시 대장더러 부적어비참 그정도로 부족한 샷들에게 신경가 이번 만큼은! 허! 허! 허! 허! 허! 허! 허! 허! 허! 허! 할 허! 허! 허! 허! 허! 허! 으아, 으아, 으아, 으다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이 이쯤은 내놓나안 필요하세요? 가자가고도싫어주세이 구름 허. 리와서대라민 자! 센 함부로 시 면! 주자빛 하 목상이 너무 고우시다 이물이 와요 고돌리라했 자아! 자아! 자아! 스시한 잔씩 뒷부드 세요 기각 경기는 내 거야, 알지 정리! 우리에게! 새 연주의 끈없 공명네 딱 맞춰서 마명을 소리 이 오는 소리가 댓 서라 분명하게 걸력의 연주 지르는 같다 진다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으이아이아 활약하고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아 으아! 으아! 으아! 봐줄 만한 녀석이면 좋겠구나